bmw 530i 차량입니다. 이 차가 견인으로 해서 이제 입고를 했었는데요. 펜벨트가 이렇게 예, 이 모양 입고리 됐습니다. 펜벨트를 보시게 되면은 벨트에 기름 성분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엔진오일과 이제 만나서 고무 재질 자체가 부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벨트가 이렇게 끊어졌는데요.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벨트는 교환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오일이 어느 쪽에서 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 건데요 즉 여기 요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껌멓게 엔진 오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쿨러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고무 재질의 오링이 들어갑니다. 그 오링 자체가 너무 오래 됐다 보니까 경화로 인해서 오일이 이제 새는 겁니다. bmw 차종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오일 쿨러 쪽에서 이렇게 오일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인 그 고장으로까지 이제 유발을 하죠 특히나 이제 고무재질들을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오일이랑 이제 상극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런 벨트의 끊어짐이라든가 요 호스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이제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엔진 쪽에서 오일이 많이 이제 누유가 된다 그러면은 오일 누유로 끝날 게 아니고 다른 부품까지 이제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쿨러가 들어가는데요. 이 쿨러하고 오일 필터 하우징 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고무로 아, 오일의 그 압력을 이제 막아줍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고무 자체가 수축 경화가 됐기 때문에 이 면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무 자체가 경화가 되면서 이 압력을 못 견디고 오일이 생겁니다.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필터 하우징 쪽에서 이런 고무들 이제, 고무들이 이제 불량이 나면서 오일이 많이 셉니다. 오일, 오일 필터 하우징 쪽으로 해서 한번 오일이, 주변으로 이제 오일이 많이 묻어 있다라면은 이 작업은 좀 필수적으로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